<목소리>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네, 네. 이렇게, 네. 이렇게 네. 스테플러라고 스테플러, 스테플러라고 있는데 아, 네. 네. 네. 네. 딱지나 네. 로봇도 억지로 지 마시고 네. 네. 네. 끌어주세요, 선요 아, 칼라 있으세요? 예, 네. 집에? 집에 있어요. 흥분하거나 다치지 않지 조심해 주세요. 네, 집에 가면 이렇게 텐데 없어야 단 따로 약이나 이런건 없어요? 없어요. 아, 주사로 다 놔서 2주 동안 작용하는 약이고 다치를 해놨으니까 네. 일단은 무료치료 그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네. 그 날짜에 맞춰서 오시고 네. 칼라 절대 벗기 지마세요 제일 네. 큰 사고가 칼라 벗어서 이거 뚜겨내는이에요 <웃음> 그리고 두 번째 사고가 높은데 올라갔다가 떨어지요 네. 그래서 강아지 2단 다쳐어가지고 반대쪽까지 안다 <웃음> 치우시면 <치고. 웃음> 또 여쭤볼 게있네네